아, 나도 한번 TV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TV에 한번 출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은 TV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간단해요.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제작진입니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앞 뒤에 쌍따옴표를 붙이시면 돼요. 쌍따옴표를 붙이시면 네이버에서는 딱그 문장이 들어간 글만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 치고 제작진이다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네. 근데 그 전에 이 날짜는 일결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글들이 나오냐면은 각 방송 제작진들이 그 시청자를 소비하는 글들이 검색이 돼요. 잘 보세요. 제작진입니다. 검색. 네, 일단은 카페글 누릅니다. 카페 누르시면은 기간은 한달 내로 한달 동안에 각 방송국 제작진들이 어 그러니까 자기 방송에 참여할 사람들 모집하는 글들이 이백십일 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유사 문서를 포함시키면은 어, 포함해도 이백십일 개네요. KBS 추정, 추정 6 0 분. 이거 볼까요? 이거는 어인 방송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당하신 분 그리고 거액의 유료 아이템 별풍선 같은 거를 결제하신 분의 제보를 받는데요. 은 100%. 이 아이템은 아요 네, 그다음에 이아또 뭘까요? 클릭하면 은 100%. 이 아이템은 100%. 이아하템은 100%. 이 아이템은 100%. 이아는템은 100%. 이아이이야이 제주도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고 그 다음 JTBC 하우스에서는 음,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에 이것도 해봤다라는 분그 다음에 미세먼지 용품을 직접 만드시는 분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용 식물을 직접 기르거나 인테리어용 핸드메이드 하고 계시는 분 만약에 식물 키우시거나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이, 자기 방, 아이템 어필하실 수 있어요 원래 방송에 나오는 게 되게 비싸요 제가 예전에 그 제안 받았던 게 진짜 그 알지 못하는 지방 방송 한 30초 나오는데 100 얼마 제가 요구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미세론 먼지로부터 예방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계신 분 네. 그리고 네. 코인 법률방 그리고 동물농장 제작진 뭐. 애완용 애완동물 용품 파시는 분들은, 네. 아니면은 동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지원하시면은 개꿀이겠죠, 개꿀. 네. 어, 아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이와 대형견이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 있대요. 네. 뭔가 제작진의 낚시 같긴 한데요. 위험학 원래는 아이랑 대형견이랑 같이 이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할것 같은데요. 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유대한 유산. 이거 뭘까요? 어... 비만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지병이 있으신 분. 네, 저 가능하네요. 저는 당뇨, 비만,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아이 다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대신 여기서 뭘 주냐면 은 3주 동안 뭘인가를 주네요. 뭘인가를 먹고 어, 뭐 신체 어떤 성분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촬영하나봐요. 네. 그리고 돈 얼마 주는지 어, 촬영 두 번에 15만원에 플러스 주네요. 음, 일상생활 반나절 촬영 어... 저는 이거 지원 해볼만한 할것 같아요. 네, 모링가도 공짜로 먹고 15만 원, 네. 방송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안면홍조 고민인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사업할 때그 9시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제가 한몇분 나왔더라? 제가 한 30초 나왔나 봐요. 그때 돈안 주고 그제 사업 내용으로 그 뉴스 나온 적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은 그 서울역에서 우연히 어떤 그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취직이 안 돼서 몹시 뭐 불안한 3 0대 청년 이런 걸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음, 뭐 재밌는 경험이죠. 뭐.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에 대한 방송 준비 네. 뭐 아빠분들 보신다 보통. 15만원 정도가 출연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출연료가 목적은 아니고, 방송에 한번 나와보는 게, 네. 방송 TV에 TV 한 번도 안 나와보신 안 나와 분들이라면은, 한번 t v 나와보시는 경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네. 어, 요, 제, 요 링크는 제가 이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 말고도 또 꼼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각 방송마다 시청자 제보란이 있어요. 그 시청자 제보란이 뭐냐면은, 그 어떤 아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도 그랬죠 이 제작진들이 시청자를 막 수소문해서 섭외하는게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시청자 제보란에 나를 그 제보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나좀 제보해달라고 하든지 네. 생각보다 출연할 수 있는 방송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TV에 노출되는게 공중파 같은 경우는 한번 노출되는데 뭐 천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동의하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번 그런 경험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쉽습니다 네. 아마 음, 잘하시면은 한달내로 방송 출연하실 수가 있을거예요 물론 메인날이지만 네 이런거라도 네 여기까지입니다